안녕하세요 이리쌤입니다 발표 또는 업무를 할때꼭 쓰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오피스 프로그램인데요 2007 버전이랑 2010 버전 등 호환이 꽤 낮은 버전의 오피스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기능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버벅이 시는 것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오피스 2019 버전 2019 버전에는요 그 이전에 없었던 아주 다양한 신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나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게 될 오피스 2019 버전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을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가 아마 오피스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워포인트 안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추천해 드리고 싶은 기능이 바로 모핑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 모핑이라고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전환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 안에 있던 개체의 도형을 두 번째 슬라이드에 똑같이 복제를 해서 개체의 위치를 옮겼을 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미지 한 장이 있으면 그 이미지를 확 확대하듯이 표현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확대하시 표현해서 거기에 글과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발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주목받기 완전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미지만 집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개체들을 모핑 효과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모핑 효과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단어를 확 보여주면서 발표를 마무리도 지을 수도 있고 강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이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신다면 청중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발표 스킬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모핑 효과를 배워봤으면 이제는 그 모핑 효과와 그리고 아주 새로운 이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3D 모델인데요 3D 모델을 슬라이드에 삽입할 수가 있다고 해요 파워포인트 2019상단의 삽입 탭에 가시면 3D 모델이라고 하는 탭이 따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D 모델을 선택하시면 정말 다양한 3D 모델 이미지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3D 모델을 삽입해 주신 뒤에 그것을 내가 마우스로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위치들을 옮겨줄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내용을 더 세련되게 전달해 줄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모핑 효과를 집어 넣어서 3D 모델을 움직이게끔 만든다면 더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참 발표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한 번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 2019 버전에는요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아이콘 기능인데요 이 아이콘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피스 2019 안에 삽입 탭에 가시면 아이콘 탭이 따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콘 탭에 들어가시면 정말 수백 개의 아이콘을 만들 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수백 개의 아이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시면 색상도 내 마음대로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것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svg 파일이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이 svg 파일 형식을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을 하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분해를 해서 색상도 바꿔줄 수도 있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모양들도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된다면 더 독창적이고 눈에 확띌수 있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앞으로 발표를 하실 때 그리고 보고 자료를 만들 때더 시각적으로 오랫동안 기억 남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기능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엑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엑셀 안에 또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엑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주소 목록 같은 것들을 많이 적으시곤 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형식에 맞춰서 따로따로 셀에 입력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빠른 채우기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쫙 셀에 입력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기능은 직장인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알려드리는데 와 너무 신기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아주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기에 주소나 나라 이름 등을 입력한 자료들을 활용하신다면 차트를 지도 형태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지도 형태로 만들어진 차트 완전 눈에 띌것 같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워드의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드도 직장인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활용하실 텐데 워드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워드 r 에 번역 기능이 생겼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가 있다 라고 했을 때그 영어 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 기능 가끔씩 활용하는데 뭐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해석까지는 할수 있어서 저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자, 이 번역 기능 말고도 자동으로 읽어 주기 기능도 있는데요. 이 점명 속에 문서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내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워드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트북 요즘에 터치 잘 되잖아요 그쵸 이 터치 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워드 안에서 그리기 기능을 활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기 기능은 파워포인트나 그리고 엑셀에서도 똑같이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펜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광펜을 칠할 수도 있고요 펜으로 수식을 입력한 뒤에 그것을 변환해 주시면 바로 수식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시간도 크게 들이지 않고 복잡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피스 2019에 원노트가 있는데요 원노트 강의 녹화 기능을 소개해 드릴까요 원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곳에서나 노트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글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또는 오디오까지 녹화를 할수 있어서 내가 원할 때 목소리까지 노트를 할수 있다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이 협업 기능이 뭐냐면 다른 장소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은 첫 번째 슬라이드 어느 한 사람은 세 번째 슬라이드 필요한 곳에서 적재적소에 수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기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피스 2019 버전을 구매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따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삭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이 모든 기능들을 오피스 2019 버전에서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거나 발표를 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오피스 2019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